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오, 어? 오, 크다. 계속 릴링해, 릴링해, 릴링해, 릴링해, 릴링해, 릴링해, 계속해, 계속해. 오, 어, 어. 감기, 감기. 계속해, 계속해. 모자본 거 우로 같은 우로. 여우, 씨, 어디서? 우와! 으 오! 덕분 그 잡았어! <웃음> <웃음> 야 이씨 너 아빠보다 덕분 잡았어! 아나 진짜 짜증나 진짜 이 미치겠다 진짜 이게 실력이고, <웃음> 너무 좋네 맛있게 드요와 자식 끝까지 먹네 내신 분만 내려보시고요 이걸린만 주의해보세요 내려? 어 내려 준비 안 내신 분들은 다음판 내시고 준비 내신 분만 내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아들 녀석하고 영흥도 경연 피씨공 타러 왔어요 이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우럭 외수질 왔어요. 우럭 외수질. 우럭 외수질이 보기만 <목소리> 있어도 진짜 재밌죠. 올려. 너무 빨리 올리면 새우가 죽어요. 안돼? 어, 어그 정도인데. 선태야 잠바 하나 입으니까 훨씬 낫지. 어? 이건 왜 이러냐? 에? 네? 일단은 내리자. 내리는 건 동시에 내려야 되니까. 야드랙 어느정도 조율해야돼 줄을 뽑아서 쭉 뽑힐정도로 어, 아, 어요 아, 큰것들은 얘기하시면 안되시고와 깊다 네. 아빠 뇌를 찔렀네. 아이고. 살았다. 어? 살았어. 살았어? 어. 말하지 말하니? 어어어. 어. 말을 아예 안 타. 너 목소리 이상해져. 진짜 갈라져서 한 평생 살아야 돼. 바지가 너무 길은데 <웃음> 새우 끼기 귀찮으면 그까이까 그냥 나중에 우리 쭈꾸미 하자 우리에겐 쭈꾸미가 있잖아 선채는 개인지 참이에요? 새우도채새우채 네? 아, 아니, 갔다 댁. 아. 네. 좀 짧게 도 아. 있어. 에이, 고맙습니다. 고니다 고맙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딱좋다고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맙습니 그런거 같아 살았어 살았어 지금 선장님이 어떤기로 고기 있나 없나 보시는거야 선태야 넌 뒤로 던지라니까? 여기들 밑걸림만주 여기들 먹을 시간을 준 다음에 즈를할수 있는 각만 잡으셨어 조금 이끌어봐 너는 천천히 해도 돼 뒤에다 던지면 되니까 들어가. 그냥 당구놓고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어. 어차피 나오면 새우 다시 껴야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멀미에요. 자식이 멀미를 납니다. 네, 예. <웃음> 어... 아침에 너울이 조금, 조금 있었어요. 예. 멀리 보라고 하고 멀미약 먹었는데도 안 되네요. 아니, 이, 이 선수는 어디 갔어? <웃음> 아니, 선수가 이게, 게안되겠구 <웃음> 지금 저기 두, 두 아드님들이 네. 멀미 때문에 갔어. <웃음> 어제 오랜만에 온다고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아저 이 자식이 제가 캐스팅하는데 내새우 물어가려고 그요 위에 떠있어요? 밑바늘에도 물고 나와요? 지금큰 것들은 밑에는 저쪽이나 그놀래 어. 그 어. 자좀 띄워야 돼 저쪽 중간 아, 늘밑 걸린 밑 걸린 바닥가두 바퀴 세바그두 그 바퀴 세 바퀴 살살 살살 더블리트 저도 한 마리 왔어요아왔어왔어요왔어져어 네. 네. 네. 네. 네. 좋아요. 아 정말 잘한데 이거. 아 좋았어? 어, 좋아. 아우 좋았어요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이야 <목소리> 첫손만 <손맛. 목소리> 아우 춤맛 좋은데요 아주 턱하고만 <목소리> <톡만> 해턱 <해보냐 하면? 웃음> 저 녀석 완전히 뻗었어 이게 <웃음> 고기, 고기 나오는데 이거 하하 <웃음> <웃음> <웃음> 놀래미 <놀람이> 잡으셨네 <웃음> 히트 에이 따로 히트 증번사자행거이야 아, 어, 어? 아니, 이거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어, 아빠 한 마리 잡았어. 어, 어디? 그 사무장님께 갖고 와셨어. 아, 네? 조꾸미 조꾸미 조꾸미 끼어이 어. 너 네가 잘하듯이 그냥 해. 됐이야꾸미를 아, 잡힌다. 쭈꾸미로 잡혀 쭈꾸미 잡혀? 쭈꾸미! 쭈꾸미? 어 이거, 이거, 이거 얼굴을 보네? 그럼 우와 어허 와. 괜찮아 이야 네. 그렇죠 이거라니까 바닥 찍고 성태는 나중에 여섯 바퀴 가뭐 나중에 밑돌리 조심하세요 그러면 바닥 탐색하다가 여섯 바퀴 가 뭐. 네 전각까지 한 대로 밑거리 제기하시고 죽었어 오, 어, 히트! 아들, 드디어 잡았냐? 어? 오, 야! 그거거든, 임마. 아들 아, 아, 왔어, 아들 왔어. 드디어 <드셔서> 본인이 <봤네>, 오셨군요. 방패 잡았어, 안 돼? 네, 잡았어. 방패 잡았어. <웃음> <웃음> <야> <웃음> 광어를 잡네, 짜식이. 알았어. 와, 치사한 놈 진짜. 야, 내주 꽝치다고 광어를 접어 손태야, <웃음> <웃음> 너 아까 그것도 광어인가 보다. 손태야, 어? 너 아까 그것도 광어인가 보?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다섯었어? 예. 아들 축하해. 조심해야 된다. 들어 들어 릴링해. 릴링해. 어. 아 아쉽다. 있어? 있는데, 있는데 광우다. 광우야 광우 광우 광우. 어 릴링해. 오 야. 정말 좋다. 아니 아니 해봐 해봐 해봐. 아 어, 아들이 이제 네, 저기 있었어 공요아아야 괜찮아. 야이대이 동점이거든. 하도 너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대로 을좀풀어면서 같이 내려가쭉 들어 들어 들어. 그렇지. 야너왜 그러냐. 오 어, 있어 있어 있어. 시 <웃음> 야, 조그만 거야. 엄마, 이거 그래, 놀래놀 래면 아니야? 야, 너 갑자기 갑자기 세 마리 연습 좀 냐? 이 자식이 거봐 놀렘이라고 했잖아 네. 야 크다 <웃음> 되게 방정맞은거는 작거나 놀렘이거나 그건 안작다 야넌왜 안작냐? 방어갔다? 방어는 아닌것 같아 뭐냐? 무럭이다 아니 아니. 아아 그냥 확확 확 채버렸어 그냥. 놀래이야 이거. 어. 넌넌 넌 우럭이다. 아또 도망갔어. 아나 미치겠네 이거. 오! 요 야. 씨이 <웃음> 아 있어. 와, 수 있어. 와, 크다. 노. 야, 상무장님 <웃음> 달려오신다. <웃음> 아, 전 놓쳤는데, 아, 진짜. 와, 저아 우럭은 진짜 안 되나 이놈한테낚시를잘못 했는데도 카드 우럭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니고 지 넘어지네 진짜, 멋지네, 진짜. 아니, 사방에 다 졌군요 아이고이 <웃음> 진짜 아빠좀 급한거야 아빠 <웃음> 야 아빠 잡았거든 30세 너무 비슷해 조금 작은거 한 마리 잡았어 엄 아빠 이, 이놈의 놀래미 이거 아, 다리끝만 잡고 계속 먹어들어와 그러니까. 그 계속 야근야근 먹다가 보세요 말이 리지추면정적으로 진짜 너무하다 응. 오뭐 잡으셨어 졸려? 어, 아아 진짜 요 왜? 무은아니 근데 약하다가가데긴했거든또봐아나 미치겠다 진짜 몇 마리 잔냐 이게 아 진짜 준비할 동안 야 진짜 준비셔 버리셔요? 가지가좀안 되는데 진짜 <웃음> 신거야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빠 볼락 잡을때 너 뭐했냐? 그래 그거지 그니까 러 아빠는 네그 실력 인정 인정 못한다니까 앞으로 오세요 이있어판져고시면 조금씩 또 갔네? 어? 갔어 어? 갔어 어어갔어 오. 에서 이동 중요또 갔네? 계속 갔네? 아빠 입지도 뭐. 없어 아빠 입지 있었엄마 아빠 입지못본적 없어 센터야 가자 네, 네, 네. 반찬은 조금 조금 조금 덜어가지고 어, 고맙습니다 저 뒤로 가자 아 밥맛이 꿀맛이다 진짜 솔직히 초반엔 좀 심심했는데 나, 나중에 더 재밌었어요 저. 장님식당하어요 네, 진짜 네. 많이 먹어 태야 조금 풀려나갈 정도로 잘했어 줄 풀려나갈 정도로 좀잠 잠거봐 어 됐어 미끄러짐이야 미끄러오아버예셨 보기요 고기 아뭐 우루, 우루, 우루, 어 뭐지? 우루, 우루, 인가 우루, 우루, 어. 루 우루, 우루, 우루, 다루우하우우 네. 얼른 얼른 세 바퀴 I'm 얼른 세 바퀴 I'm <웃음> 네. <웃음> 감사드립니다. 바닥 가면 바로두 바퀴 세 바퀴 다시 m s 야 돼. r y I'm s 너무 길 y I'm s o 여기. y i 게일우 어, r y 게해 sorry. I'm 는지 r 는 y I'm s 어, 우와, 너무다 이거 가모, 가모, 가모, 가모 아닌가?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아가 계속 가모 가뭄, 가가모 계속. 수조기도 나오네? 수조기? 뭐예요? 그대로, 그대로, 되지 마요, 되지 해요 그대로. 그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 그대로. 그대로. 지 가. 가. 우리 그 되지 마요, 되지 마. 오, 캐 괜찮아, 괜찮아. 오, 오, 그거 가 지금 너무 나 봐. 일초에 다 터져 가셔야지. 사사사사 새우 새우 새우 너너 너. 타이 아빠 아빠. 새우는 어디 있어? 대로. 슬쩍만 치고 슬쩍만. 이 쭈꾸미 우리 몇 마리 남았어? 한 마리. 진짜요? 어. 이제 새우 억지로 써야 되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자, 10권쯤에 지쳐서 아들놈은 또 쓰러졌고, 저는 한 5분 정도 눈 감았다 뜬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럭이네. 아이고, 이야. 요거 면방 될려나? 아이고, 25 되겠네, 25. 성태야! 아, 어, 수가면깨워주지 어어, 아니, 금방. 쭉다한 마리씩 걸으셨어 아빠도 25cm 한 마리 걸었어 성태요 아빠 샀죠, 샀죠. 오, <웃음> 오. 예. 맞지, 들 오, 오 너무 팔펄한가 예. 어이구, 이야 그죠? 아, 제가 꽝조사 아니니까는 내가 잡은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여기에서 마무리 시작. 하 버리. 오 내리자마자. 오 우당탕. 뭐야 이거? 오. 씨. 어, 뭐냐? 물어 큰 건가? 서태 긴장해, 긴장해. 너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우당턴이야. 아빠 쪽으로, 아빠 쪽으로. 어, 안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아빠가 릴링하는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 오씨 뭔데? 갑자기 오씨 오오오 오와 와 야, 대박! 야, 오늘 개우러 가만히 했다! 와, 어. 씨! <웃음> 오, <웃음> 와, 대박! 이, 와, 우 45는 훌쩍 넘겼는 이거? 와, 사장님, 이거 바깥 했어 바깥이 아니라 이거 얻어 걸린 거 얻어 걸린 거 아니야? 아, 얻어 걸린 거 지금. 너무 실력대로 접었어. 이야. <웃음> <그래. 웃음> <Yeah. 웃음> <Yeah. 웃음> yeah. yeah. 아, 감사드립니다. Yeah. 야 <웃음> 오, 끌려오지 않아. 아, 이거를 잘못 꼈구나. 아, 씨. 마지막에 빗걸린지 여시고요. 헌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바닥 다시 만들어 미토리하 나서고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닥 찍어 바닥 찍고 살짝만 들어 어 살짝만 들어 바닥 찍고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그그 탓이 아니. 야 자리 네, 바꿔, 바꾸라고? 자리 바꿔, 자리 바꿔. 하고 있어. 한마디 잡아봐. 바닥 걸림 같으면 그냥 천천히 올려, 올리면 쭉 와서 따라와서 부어 밑걸림 그 주의하시고요. 밑걸림 주의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이메달, 고생이 이메다 아니에요, 미끌린지역 그 전에가 아, 너무, 너무 빨랐어 들어봐, 사, 살짝 들어봐 릴링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오! 어? 오! 크다 계속 릴링해 릴링해 릴링해 릴링해 릴링해 릴링해 릴링해 계속해 계속해 어어! 감기 감기 계속해 계속해 역대급이다 이거 계속해 계속해 그냥 그냥 계속해, 계속해 우럭이야 우럭이야 인마 이거 큰거야 아까, 아빠가 45짜리 잡을 때이있어 뭐였어? 그래 우럭 같아, 우럭 야, 시 어이, 우와, 이씨우 덕후구 어. 잡았어. 우와. 야, 이씨, 너 아빠보다 덕후구 잡았 아, 나 진짜 짜증나, 진짜. 와 어. 야, 이거 오자다오자 우와, 씨. 와오자나왔다와 미치겠다, 진짜. 야. 야. <웃음> 이야 미치겠다 진짜 <웃음> <올라가신> <웃음> 오아들 너도 성태야 네. 저 따라가서 재봐 어, <웃음> 얼마나지 이야 아, 진짜 성태야 <웃음> 성태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리 바고 진짜 잘했지? 어? 어허허허허허허 어? 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데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오 바로 옆에 서어도 니꺼 네 문다 그러 처음에 건드리고 저거 뭐가 빨리 친거야 근데 그놈이 안 도망가고 또또 물은거 아니야 봐어니걸림있어 네, 뭐? 네. 네. 네. 자, 아쉬움을 네. 들어 아, 아쉬움을 들어하고 어, 그, 네, 네, 앞에다가 정리해드리니까, 잡으신 분들 보이시면, 뭐 앞쪽으로 다 가, 갖고 오셔타이표시하셔가고 자,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내이랑 왔는데, 아. 그래도 <웃음> 아쉬울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 녀석이 오짜준옷짜를 잡아가지고, 옷자 되거나, 49cm거나 그럴 것 같아요. 얘가 잠을 너무 못 잤어. 그래서 진동을 좀. 가다가 낚시하다 해가지고 지는 아쉽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피곤하네 입항하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십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야무지박지하죠 사이즈도 골고루 나오긴 했는데 살벌합니다 어, 이거 뭐 위판장이야? 영양피싱호와 함께했습니다